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어 원장입니다. 요즘에 더워도 너무 더워요. 피디님의 에어컨까지 꺼가지고. 피디님, 요즘 피부 고민 어떤 게 있어요? 피지라. 모공? 그러게 요즘 젊은 남성분들은 정말 모공 수축 때문에 많이 대원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늘어난 약간 피지 그 번들번들한 약간 개기름 이런 느낌과 늘어난 모공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 요즘에 마스크도 너무 많이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더워요 사실 제가 어제 네, 마스크 제가 좀 케이프 키워보... 정도를 쓰고 걸어놨는데 진짜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날씨였어요 진짜 이거는 걸을 수 없는 날씨였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 벗었는데 진짜 얼굴이 와 어, 진짜 못 봐주겠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약간 흔타 왔어요 내 모공이 이렇게 넓었나 사실 제 모공이 관리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두드러지지 않는데 진짜 여름에는 진짜 모공이 벌어지게 티가 나요 <웃음> 자 그러면 어떻게 하 우리가 약간 좀 모공 축소도 해보고 좀 약간 매끈한 피부를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오픈했지? 2011년도에 개원을 했거든요 지금이 2000... 몇년도예요 <웃음> 2021년도잖아요 네, 나이가 드니까 가물가물해 12년차가 되어가고 있는데 정말 오픈할 때보다 지금까지 정말 잘 써오는 장비가 있어요 알레고로라는 건데 1 4 5 0나노미터파장대를 가진 네이전대 지방을 좋아하는 게 특징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모공, 끄지생까지 이렇게 쭉 에너지가 흘러가지고 지방이 있는 부분에다가 열을 줘서 약간 줄여주는 그런 레이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요즘에 레이저를 할때 약간 거부감이 되게 많아요 얼굴이 예민해진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받았다 알레그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극적이지는 않아요 그냥 열을 좀 실어주는 방식이고 이제 한 11년째 동안 정말 잘써오고 있고 많은 환자분들이 어쨌든 이제 약간 좀 더워지기 시작 하면은 그 그알레고로를 하루 내원하시거든요. 그알레고로를 진행하게 되면 은 피지샘이 수축해서 피지량도 줄게 되고 블랙헤드라든지 화이트헤드 그런 양도 줄게 되고 또 피지도 많고 여드름균이 많으면 이 우리가 말한 염증성 홍조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붉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잡아줄 수 있는 게알레고로 레이저라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피지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알레고로 하나만으로 피부 고민이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여름에 좀 피지가 많을 때는 알레그로를 이용해서 약간 좀 피지를 줄여서 시술을 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실기모공주사라고 해서 흉터 치료할 때 쓰는 약제예요 흉터 있는 부분들이 정상조직하고 다르게 굉장히 질기게 유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위에서 이게 레이저를 세게 쏴줘도 그 부분이 굉장히 딱딱하기 때문에 살이 차오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약물을 주입을 해서 모공 있는 부분에 흉터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재생 치료를 통해서 모공 있는 부분을좀 약간 살이 차오르게 도와주고 알레고로를 이용해서 피지 분비량을 줄여주는 그런 시술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에서는 해보셨을 텐데 하고 나면은 블랙헤드도 줄고 화이트헤드도 줄잖아요. 또 요즘 같은 날씨에 굉장히 블랙헤드 관리 많이 하거든요 진짜 이틀, 3일마다 한 번씩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한 2, 3일에 한 번씩 블랙헤드를 제거를 하고 나면 물론 속은 시원할 것이고 피부 결은 매끈하다고 느끼시겠지만 딱한두달 정도만 지나보면 넓어진 모공이 얼룩덜룩한 피부에 정말 현타가 옵니다 어떤 그런 결과물을 해결하기보다는 원인을 해결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더 깨끗한 피부를 가지기는 하긴 하거든요 약간 모공 수축과 피지 를 약간 컨트롤 할 때는 알레그로하고 실키 보공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게 고민이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집에서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할수 있을까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휘지를 살짝 잡아주는 토너 같은 그런 제형이나 아니면 효소 필링 같은 게 있어요. 필링 토너 같은 경우는 저녁에 뭐 이렇게 좀한 2, 3일에 한 번씩 닦아주는 것도 괜찮고 효소 필링을 한 2, 3일에 한 번씩 세안하듯이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좀 사용하시면 피지를 좀 약간 컨트롤 하는데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를 좀 줄이고 얼굴을 매끈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절에 상관없이 약간 화장품들을 약간 루틴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울 때는 좀 가볍게 사용하는 게 좋거든요 여름철에는 화장도 가볍게 하시는 게좀 약간 피지 컨트롤 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길기인가? <웃음> 몸 수축인가? <웃음> 은 여기까지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